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마진트레이딩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어,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진트레이딩을 좀 쉽고 안전하게 어, 시작할 수 있을까 어,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요거에 대해서 좀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함께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쉬워요 어, 정말 쉽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라서 어, 꼭 차근차근히 같이 좀 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진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뭐 당연한 거예요 어, 당연한 겁니다 방향부터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마진트레이딩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롱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위로 갈 것을 베팅하는가 공매소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 반대의 반대 경우에는 쇼 포지션 공매도 그니까둘중 하나에는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건지 아래로 갈건지 어, 이거에 대한 분석 실력은 뭐 기술 분석이 됐건 아니면 뭐 시장 분석이 됐건 이런 거는 뭐 자체적으로 좀 내공을 쌓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어 방향을 분석해서 어디 쪽으로 내가 베팅을 해야지 어 확률이 승률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하는 게어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 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어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어 손익비라는 걸 분석을 해줘야 돼요 손익비 손익비라는 거는 어 내가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서 요 어, 지점. 지점에서 요지점 쇼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쇼포지션 진입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EP라고 표현을 할게요 쇼포지션에 어, 진입한 엔트리 포인트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조금 더 강하게 가서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어,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손절가를 손절가를 요 위까지 러프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스탑로스그 어, 손절가 라고 하는 그 손절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어, 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가 있기다보니까 좀 부분 부분 그 수익 실현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빠지겠구나. 그래서 음, 여기에 타겟 포인트를 정합니다. 그렇죠. 목표가라고 하죠. 그래서 음, 이 진입가, 손절가, 그리고 청산가. 요거에 대해서 손익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진입가격에서 손절가까지는 한 3%. 어, 손실 기대 손실률이 3%예요. 3%인데, 어, 지금 내가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대 수익이 한 9%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한 손익비가 한 3대 1 정도 되죠. 그렇죠. 3대 1 정도 된다. 어. 그래서 손익비를 분석을 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어, 어, 얼마만큼의 그 배팅을 할 건가. 요거를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수익률이 요만큼이 된다. 분석 내 분석에 의하면 은 기대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돼. 그러면 은 손익비가 1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조금 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손익비를 따진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자 진입 물량이랑 레버리지를 설정합니다 자 아까처럼 손익비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한 1대 3 정도 돼 그러니까 내가 손절가로 그 감안할 수 있는 가격 대비 그 목표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어, 비중을 적게 들어가거나 그쵸 레버리지를 적게 넣거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낮춰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1비트예요 어, 아니면, 뭐, 천만원, 백만원이라고 쳐봐요. 자, 내가 지금 매매를 할때 백만원을 모두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 이, 손익비에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을 조금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 저배율로 같이 조합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손익비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풀시드. 내 백만원 풀시드를 전체 물량 비중을 받더라도 약간 중배율 정도. 그쵸. 한 레버리지 한 25에서 10배율 정도. 어. 그 정도의 배율을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손익비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저 10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조금 많이 깰 수도 있겠죠 한 50배나 아니면 100배까지는 깰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100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안해요 너무 위험리스크가좀 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손익비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물량 비중이라고, 비중이라고 할게요 비중이랑 레버리지 몇 배의 그 레버리지를 끼고 내가 포지션을 잡을 건가 이렇게 어, 손익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어, 감이 왔어, 감이 왔어. 감이 왔기 때문에 내 풀시드 100만원에다가 레버리지 100백 끼고 이거 한 방에 인생 한 방에 역전할 거다라고 하면은 장담하는데 10번 중에 9번은 마진콜이 나갑니다.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는 내 전체 시드가 담보금으로 잡혀서 레버리지의 손해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여기서 로스컷이 나는 거예요. 로스컷이라고 하는 거는 마진으로 담보금으로 잡은 그 레버리지에 대비해서 담보금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어, 그래서 손익비에 따라서 진입물량 레버리지를 꼭 설정을 하셔라. 어, 이거는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좀 설정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뭐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을 할 때는 무조건 청산가랑 손절가를 설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현물거래, 그러니까 스파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현물거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진 트레이딩은 변동성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내가 목표로 했던 가격의 성상가를 선택을 하고 어, 이건 뭐안 해도 돼좀 스윙으로 들고 갈 거면 길게 들고 갈 거면 뭐 상관없는데 손절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설정을 해줘요 손절가 어.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손절가 설정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러한 손절가랑 청산가를 설정할 때어뭐 거래소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이 자체 수수료를 그 제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공제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시면 수수료 책정하는데 어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산가랑 손절가 해가지고 내 손익을 따질 때 수수료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 레버리지에 대한 수수료가 같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내가 원래 100만 원으로 굴릴그 수수료가 어1만원 1억어치의 수수료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 지금 요거 퍼센트로만 따졌을 때 수익인데 한 1%만 먹고 빠져야겠다 라고 했는데 손실이 날수 있어. 왜냐하면 어 수수료는 1억어치의 그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 순손익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실현손익이라고도 합니다. 실현손익, 순손익 자그 다음엔 이제 리터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EP... EP를 여기서 잡았어. 어, 잡았는데 쭉 가다가 슈 어, 포지션 EP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절가를 뭐그 위에 잡았는데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어이 정도면 은 추가적으로 추가 조금 더갈수 있겠다. 그래서 내 손절가를 이렇게 좀 낮추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스탑 로스가 아니고 스탑 리미으로 바뀌겠죠. 어, 뭐 아무리 여기에서 그 스탑 주문이 나가더라도 손실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 스탑 주문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만약에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어, 쇼 포지션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심상치 않아. 그럼 여기에서 총상가에 대한 수정이랑, 뭐 선절가에 대한 수정이랑, 계속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전략을 수정을 해나가는 걸뭐 리터치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방향 분석이 완료가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위로 갈것 같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끝난 상태로 지금뭐 반등할 것 같다.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여기에 나와있는 어, 매수, 곰매수 버튼을 일단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장가로 할지 시장가로 할지 그 가격 그 정책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가는 지금 가격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거고 지정가는 어 내가 만약에 롱 포지션으로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아니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요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싶어 아니면은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싶어 이렇게 예약 매매를 할때 지정가 매매를 합니다. 음 여기에서는 그냥 시장가 매매를 해볼게요. 시장가로 마진을 한 500달러를 어, 500달러를 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14000불 중에서 어, 500불만 넣어놓고 레버리지는 최저로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매수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롱포지션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요 지점에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을한 어, 거죠 500불에 대한 레버리지 10이니까 총 어 5,000 불이 잡힌 겁니다. 한 500, 600만 원 정도? 어, 600만 원 정도의 베팅이 된 거예요. 레버리지 포함해서. 자 그와 동시에 바로 이제 이익이 계산되고 수수료 요거 계산된 순손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 보시면은 포지션, 음, 뭐 레버리지, 마진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어, 진입 가격, 익절매, 손절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메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방향분석 한 다음에 손익비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손익비 손익비. 내가 지금 손익비를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지점, 바닥지점을 이탈했을 때 여기를 손절가로 정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가 한 1% 기대 수익은 한 어, 3% 1대3 정도의 손익비가 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진도 많이 끼지 않고 그리고 비중도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쵸 자그 이후에 지금은 자동으로 이제 그 입절매 손절매라고 이러한 그 가격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따로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손절가 타겟가 요거대로 설정을 변경을 해주셔야 해 주셔야 됩니다 스네백스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달러 이상 빠졌을 때를 손절가로 할 건가? 아니면은 내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저 가격 이상으로 빠졌을 때나 아니면은 그냥 비중으로 어, 1%만 밑으로 빠졌을 때 내가 그냥 손절 칠래.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가격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손절가는 한만 800불, 만 아, 80불 정도. 손절가는 그렇죠. 만 80불. 그리고 익절은 한만 400불 정도. 자 이런식으로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역방향으로 가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 지금 만 80불이죠 만 80불 대략적으로 요 가격에서는 자동으로 손절가가 닿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 손절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 주문이랑 어, 청산 주문 요거는 반드시 요거 요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어, 요 설정 버튼 누르셔 가지고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지 어,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마진거래 하는 게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자 만약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한요 지점에서는 저항받고 떨어질 것같아자 그래서 어, 소절가는 대략적으로 한 1만 300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타겟은 한 9,900불 정도 그러면은 손익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손익비가 여기서 한 1% 정도 되고 저 기대수익은 한 3, 4% 정도 되네요. 1대4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크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공매도 포지션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시장가로 그쵸? 시장가로 마진 500, 레버리지 10 끼고 매도 그러면은 현재 가격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바로 접힙니다. 자, 이게 스네엑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양방향 매매가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거래소와 다르게 그 시장가로 매매할 때그 주문이 밀리는 현상이 없고 그쵸 그리고 어, 한 계정에서 멀티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해칭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네엑스를 계속 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기존의 거래소에서는 좀 어,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매방법도 어렵고 UI도 좀 어렵고 그리고 오로지 한 방향에 한 방향이면 좀 풀베팅을 하는 경향을 어, 없지 않아 좀붙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엔 좀 아, 마진에 대해서 좀안 좋은 결과가 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스냅스를 어, 사용한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예약 주문을 하고 싶다 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한만오5 0 0불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어.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에서 진입 가격을 지정가로 1 500불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쵸 똑같이 마진은 한 500불 정도로 하고 레버리지를 한 25배 정도로 해볼까 그쵸 네, 그래서 지정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잡힙니다 자 지금은 지정가 예약매매기 예약매 때문에 포지션 요 메뉴에는 없습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예약주문이기 때문에 지정가 주문 여기 가보시면은 내가 지니까 1 400불에 대한 지니까 예약매매가 만 오백 불이죠. 만 오백 불에 만 오백 불에 대한 지정가 주문이 여기에서 어, 잡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격에 따라서 청산이 되면은 거래 내역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 이후에 뭐 전략 수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롱 포지션 가고 있는데 손절가를 조금 올려야겠다. 만백불 10, 아니면 한만백 오십 불 정도로 손절가를 올려야겠어. 그렇 1만 100불 정도로 손절가를 올려야겠어 왜냐하면 조금 더 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손절가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리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포지션을 잡았을 때 어, 분석을 계속 계속 해가지고 관점이 조금 달라진다. 어,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주문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어, 마진거래하는 데 대응을 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매수, 공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거는 어,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공매도 포지션은 지금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은 어, 지금같이 롱포지션에 좀 확률이 좀 많은 배팅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그냥 롱포지션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어. 어, 방향성이 잘안 보일 때는 스네벡스에서는 스냅스, 양방향 다 잡아놓고 어, 양방향 다 잡아놓는 거예요. 양방향 다 잡아놓고 방향이 어느 정도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 싶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 확실하게 이 정도면 방향이 꺾기, 꺾이겠구나. 어, 그러면 한 포지션만 남겨놓고 나머지 포지션은 정리하는 그런 전략도 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솔직히 마진거리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다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원칙 있죠. 방향성 분석하고 손익비 분석해서 어, 리스크 판단한 다음에 마진이랑 레버리지 설정하는 거. 이것만 원칙을 잘 세우신 다음에 실천만 잘하신다고 하면은 어 마진거래 위험하지 않고요 리스크 해증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여기 스냅엑스 여기 보시면은 실거래 나와 있죠? 어. 한번 누르시면 모의거래가 됩니다. 모의거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의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래서랑 다르게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의거래로 많이 어,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뭐 입금해가지고 실제 트레이딩을 하시던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전 마진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튜토리얼 어, 더 좋은 컨텐츠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